여러분 안녕하세요. 칸토입니다. 네, 지금 지금 시간 12시 반쯤이고요 저는 오늘 범키 형이 오랜만에 또 음방을 하시는데 제가 또 도우미로 이렇게 랩 피처링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일단 샵을 들어가는 길이고요. 아직 샵을 못 가서 지금 쌩어린 상태인데 어, 일단 범키 형이 또 마지막 음방을 형이 하신 게 갖고 놀래였죠 아닌가? 아무튼 <목소리> 이번에 또 범기 형 신곡이 또 너무 좋았어 사실 나오기 전부터 제가 형한테도 너무 좋다고들 해. 했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일단 저는 샵을 들어가서 또 이제 또 변신한 모습으로 또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이랑 또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만 보이니까 좀 잘생긴 것 같은데 헤어 메이크업을 끝내고 변신을 했습니다 일단 얼굴은 한토로 왔는데 아직 의상이 한토로방열이어서 대기실로 이동해서 한또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이제 생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 사실 대기실에서 할게뭐 크게 없죠, 그렇 그래서 원래는 저는 보통은 핸드폰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방금은 김밥이랑 이런 요깃거리로 좀 하고 사실 크게 하는 게 없어서 뭐를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제가 오늘 파란색이고 박기영도 어 파란 의상인데 역시 매니저형도 파란색으로. 딱 입고 왔네요 역시 매니저 형인데 파란색으로 딱 맞춰서 고맙습니다 역시 센스가 <웃음> 어, 생방에 시작을 했나봐요 지금 보니까 시작을 한것 같아요 자 생방 시작했습니다 아예네 이렇게, 이렇게 생방 시작한 것도 알려드리고 요런 네,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. 뭐,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이야 오늘은 s o n g o l 를쓰를시니까 저도 내일은 를시니까주세요선글라스 o l a s 를써작해주세안 s o 는 g o l 주요 s o 는요네를 시작해주세요. s o 를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, 잠시 뒤에 또요 Where you go? 여기, 저기, 여기.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. 생방송 무대 끝이 났고요. 일단 오늘 범케 형이랑 첫 방을 했는데,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 오랜만에 범케 형이랑 같이 방송해서 이렇게 무대도 하고, 네, 그래도 여러모로 좋았던 네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계속 집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들이 나온 느낌도 좀 있고, 그래갖고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일단은 내일 이제 쇼챔 네 이제 두번째 방송이 이제 막방이긴 한데 이제 쇼챔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 할테니까 그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네. 코로나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그리고 꼭 마스크 손 닦고 이렇게 입 만지면 안 네. 돼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<웃음> 안녕 그럼 이제 쇼챔 그두 번째 번 경과는 하두 번째 여기저기 거기 방송 내립니다. 일단 샵을 갔다 와서 일단 얼굴을 이제 간토로 장착을 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자, 아무쪼록 일단은 차를 조심히 타고 가서 또 대기실에서 기도하겠습니다. 자, 이곳은 이제 음악 방송 그쇼챔피언 대기실에 제가 와 있는 현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옷을 보면은. 오, 옷을 더, 네. 여기 좀잘 나왔다 지금 제가 약간 지금 앉아서 기대서 하고 있거든요 뭔가, 뭔가. 약간 남친 짤 같은 것도? 오늘 하루 어떠어? 이 자리가 괜찮네 그죠? 아무쪼록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오랜만에 와서 무대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확실히 여러분들의 반 자리가 진심으로 많이 느껴지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. 빨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공연도 하고 그런 방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좀 하고 그런그러 싶습니다. 어서 빨리 그런 날이 되길 바랍 에로 비즈니 클래스 성파나 취임데 애샤로 누워당겨 빨간 모양 어디로 갈까이 비 스페인 USA 또는 UK 말드말을 생방 올라옵시다! 파이팅! 자 오늘도 이렇게 생방 권키 형 여기저기 거기 생방을 잘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로 이제 어제오늘 어, 음악방송 저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 저는 이따 옷 갈아입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는 스태폰들이랑 같이 막방 기념 밥먹 이렇게 왔습니다 먹겠습맛있 음, 배고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편하게 좀더 먹고 다시 또 키도록 할게요 자, 밥을 다 먹고 이제 일어나서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네, 저는 이제 밥 먹고 다 마무리 좀. 하고 이제 내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틀이기는 했지만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범피어랑 같이 음악방송 활동도 오랜만에 네, 하고 또 이렇게 밖에 또 나와서 이제 뭐 랩도 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았던 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 들어갈게요 뿅